안녕하세요 펴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앞에 영상 보고 오셨으면 주제가 뭔지 대충 짐작은 하실 거예요 근데 오늘 영상 스킵하지 말고 이전에 다 봤던 거라고 한번 봐주시면 좋은 이유 제가 몇 가지 설명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칩셋 드라이버 변경으로 AMD CPU 성능이 조금 올랐다고 합니다 뭐 이거는 매체에서 올라온 뉴스도 있고 뭐 유저끼리 하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6개월 전에 제가 찍었던 고그 프레임하고 지금 칩셋 드라이버가 변경됐을 때 프레임이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비교해보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었고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5800X3D 첫올 때가 벌써 6개월 전이에요 반년 전에는 분명히 바이오스 버전이 조금 최적화안 되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최적화가 된이 시점에서는 얼마나 게임의 성능이 오르는지 한번 보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이오스 최신 버전에서 5 8 0 3는 성능이 얼마나 올랐나 보여드릴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사실 가장 중요한 건이세 번째인데요 젠4 리뷰를 제가 27일 날할 겁니다 앰버 끝나자마자 영상을 올려 드릴거예요 근데 분할 화면이 6개까지 밖에 안되기 때문에 뭐 12세대도 넣고 젠3도 넣고 이러려면 좀 부족하거든요 공간이 그렇잖아요 젠4가 적어도 네 제품 나오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분할 화면 두 개밖에 안 남았는데 넣을 수, 넣을 수 있는 제품 한정적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젠3 성능에 대한 복습을 다시 하시면은 그 영상에 빠져 있더라도 대충 어느 정도 성능 차이가 나는지 짐작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젠3 리뷰를 다시 하게 된 원인입니다. <웃음> 분할 화면 다 넣지 못하니까 미리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거랑 똑같은 화면으로 젠포 리뷰를 할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드라이버로요 마지막으로는 3080쓴다 그럴 때 제가 5600 잡고 쓰지 말라 그러거든요 5600, 뭐 5800도 솔직히 권장 안한다 그래요 왜 그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보여 드리려고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은잡설은 여기까지 하고 한번 저와 함께 표를 보면서 얼마 차이 나는지 설명을 듣도록 하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 일단 이게 6개월 전에 제가 찍었던 영상입니다 어, 영상은 요번 편집에는 제대로 포함이 안됐는데 일단 롤하고 오워치 배틀그라운드는 사실 리플레이를 보는거기 때문에 어, 예전 파일 다시 쓸 수가 없어요 패치가 되고 나면 그래서 리플레이가 아닌 벤치2를 지원하는 게임들만 넣었습니다 이 게임들은 벤치2를 직접 적 지원하기 때문에 어, 몇개월 뒤에 찍어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나오는 화면이 완전 동일하다고요. 그래서 이때 기준으로 보면은 6개월 전에 평균 프레임, 7종 평균 프레임이 155 정도 나왔습니다. 5 8 0 0 3 d 그리고 5950X 어, AMD의 3 d 제품 빼고는 최상위 제품 요 같은 경우는 130 프레임 정도 나왔어요. 131. 근데 지금 CPU랑 메인보드가 제품 변경 안 됐어요. 그때 쓰던 그 코드 주차 그대로 들고왔어요그 제품 그대로 들어요서 꽂아서. 했는데요. 그래픽카드고, 램이고, 다 똑같은 상태입니다. 다 똑같은 상태로 돌렸는데, 어, 차이가 좀 납니다.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은, 일단, 5800 3D에 게이밍 성능이 소폭 올랐습니다. 큰 폭은 아니에요. 뭐, 2, 3% 정도입니다. 2, 3% 올라가지고, 초기 바이오스보다 지금 나온 바이오스가 프레임이 더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셋세트 레벨 영향도 받았을 수 있어요. 어쨌든, 155프레임에서 160프레임 되는 거는 체감은 안 될지언정 의미 있는 수치입니다. 오차 범위는 보통 1% 안쪽으로 오차 범위라고 봅니다. 사람 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계도 약간 편차가 있기 때문에, 어, 그런 편차가 있을 수 있는데, 2, 3% 정도면 이거는 오차 범위가 아니죠. 예, 5프레임이나 난다는 거는 분명히 의미 있는 성차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한 한, 최신 드라이버와 최신 칩셋 드라이버를 사용하시면은 5803D는 확실히 성능 증가가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어, 그리고 590X 한번 볼게요 590X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출정으로 봤을 때 2프레임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2프레임 가까이 큰 폭은 아니죠 이 5803D의 5프레임 증가에 비교하면 은뭐 2프레임은 진짜 알기 힘든 수치 오차범에 위 가까운 수치지만 그래도 좀 올랐습니다 어, 근데 사실 자세히 뜯어보면 은590 같은 경우에는 사펑에서만 프레임이 좀큰 폭으로 올랐고요 나머지는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웃음> 거의 똑같이 나오고 오히려 낮게 나온 게임도 있어요 셋업브 툼레이더 같은 경우에 뭐는 1프레임, 2프레임은 사실 오차보면서 넘어가겠는데 살짝 올랐어도 아니면 살짝 내렸어도 세오튬은 오히려 조금 떨어졌네요 대신 사펑이 크게 올랐습니다 혹시나 사펑 <웃음> 지금 하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펑을 한다그러면은 590X도 뭐 최신 드라이버나 최신 그 바이오스 설치한 게 약간 프레임 증가에 도움은 의미 있게 될수 있어요. 이거는 솔직히 20 프레임이라서 모를 수가 없거든. 차이가 날 거예요. 어뭐 그거 빼고는 뭐 딱히 크게 볼게 없는 것 같고요. 어 여기에다 5,800x나 5,600을 넣어놨는데 참고로 5,800x는 5,700하고 게임 프레임 비슷하고 다하고 보시면 되고요. 5600노멀은5 6 0 0 x 랑 게임 프레임 비슷합니다 5900X는 5900이라는 게임 프레임이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일부 제품이 빠져있지만 거의 동일해서 뺐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랑 5 8 0 0 3D랑 3080쓸때 프레임 차이 얼마나 나는지 볼까요? 제가 FHD나 QHD에서는 4K가 아닌상 웬만하면 은3080 이상급 쓸때이 CPU 쓰면 좋다고 자꾸 권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격 차이좀 나긴 나죠 5800 3D가, 그냥 5800X랑 비교하면, 뭐, 20만 원 이상 더 비싸니까요. 20만 원 이상인가? 어, 네, 20만 원 이상 더 비쌉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가는 게 의미있냐? 자꾸 그 얘기를 하는데, 의미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3080과 3 0 7 0하성 차이 얼마입니까? 그, 3080이랑, 3070이랑 성 차이, 제 비교표 보면 아시겠지만, 약 20% 정도 합니다. 20%. 프레임이 20% 나는데,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5 8 0 0 3 d 랑 5950을 제가 뺏는 겁니다 3D 제품에서 그냥 AMD 최상위 제품하고 프레임 비, 비교를 해본 거예요 근데 무이 얼마 차이납니까? 평균 17% 차이납니다 고상위 게임에서 차이가 안 나는 거 아닙니다 사펑, 디비전, 셋업, 틈레드 다 고상위 게임이죠 사구주토타워까지 근데 적게는 약 10% 많이는 30% 가까이 차이납니다 정말 큰 폭으로 차이나요. 그나마 포로자 같은 경우는 좀 작게 차이나지만 메트로 엑스더스도 아주 고사한 게임인데 10% 넘게 차이나고요. 로스트아크 같은 경우는 진짜 어마무시한 차이가 나서 40% 차이납니다. 그럼 5800이랑 비교하면 어떨까요? 5800X3D랑 5800은 20% 넘게 차이납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이 3080을 샀지만 5800으로 조합하시면 은 5800X3D에 3070조합했는 거랑 프레임 차이가 별로 없을 겁니다. 없을거에요 고사양 어, 게임인데 막 19% 차이나죠 40몇 프로 차이나는 게임도 있고요50몇 프로 차이나는 게임도 있습니다 어떤 게임을 하냐에 따라서 3070에 5800X3D가 5800X에 3080보다 좋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어 그뿐만 아닙니다 5600에 가성비 있게 짜겠다는 분 진짜 많은데 5600에 3080 넣으면은 프레임 차이가 26% 차이납니다. 5 8 0 0 3 d 랑 진짜 차이 많이 나요. 그래서 5 6 0 0에3 0 8 0 넘으면 가성비 전혀 없습니다. 이거 QHD로 가도 15%에서 16% 차이나더라고요. 4K가 아닌 이상 가성비 하나도 없어요. CPU에서 아낀 돈, 그래픽카드 성능에 서다 까먹습니다. 생각해봐요. 3 0 7 0하고3 0 8 0하고 거의 30만원 가까이 차이 나거든요. 25만원, 30만원 차이납니다. 그럼 CPU에서 30만원 줄였는거 그냥 그래픽카드에서 다 까먹은 거예요. 의미가 없죠? FHD면 진짜 의미가 없는 거고, QHD라도 사실 의미가 퇴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급 그래픽카드를 쓴다면은, CPU에 어느 정도 신경 써주는 게 좋습니다. 다만, 진짜 예산이 부족해서, 어 뭐, 글카를 3080이나 3070급으로 치단 땡기고 5600 쓰겠다고 하면은, 레모버를 꼭 해주세요. 램모버하고안 하고 차이도 많이 나거든요? 얘네들 보면은, 램오버 안 했을때는 얼마입니까? 고사양 게임에서도 뭐 130프레임 밖에 안나와요 근데 램오버 하니까 거의 150프레임으로 뻥튀기 되죠 어, 1 0전 게임 평균은 봐도 뭐 20프레임 이상 증가하는게 눈에 보입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하는 얘기가있어요 AMD는 젠3는 그 램오버 어렵지도 않은데 램오버 에마음 해주라 아니면 은 적어도 3600XMP 메모리 CLC8 짜리라도 사서 달아라 삼성 메모리보다 2,3만원 밖에 안 비싸다 근데 그 효과 충분히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이렇게 레모버하고 안하고 차이가 정말 크기 때문입니다 정말 커요 5800 3D는 아이 그냥 사슴내 써도 별 상관없어요 뭐 좋은거 써도 그냥 c l 1 8 3600짜리 써라고 하는 이유가 얘는 레모버에도별 차이가 없어요 별차이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이유 때문에 웬만하면은 z 3는레모버하라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5800 3D는 어제 앤서는, 그, 뭐지, 좋은 그래픽카드 쓸때꼭 달아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그냥 5600이나 5800 쓰는 것보다. 아,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옛날에 데이터 다 만들어서 저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근거 없이 여러분한테 조합해드리는 게 아니라 고가형 그래픽카드에는 자꾸 고가의 CPU를 집어넣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큰 폭의 프레임 차이가 날수 있기 때문에 게임에 따라서는 막 40% 씩 차이 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최대한 가성비 있게 손해보는 쪽, 없는 쪽으로 밸런스 있게 짜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견적을 짰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 어느 정도 기억해뒀다가 젠4 나올 때 한번 젠4가 얼마나 나아졌는지 한번 같이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고로 5800 3D는 현 시점에서 도 크게 손해를 안볼 것이라는 팁을 마지막으로 알려드리며 영상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